안녕하세요, 제니입니다. 저는 꼬마예요. 네살 반이고요. 이름은 KUMA 꼬마예요. 호마 첫인상은 굉장히 어, 너구리 같기도 했고요 어, 털을 잃은 곰 같기도 했고요 <웃음> 어, 지금이랑 매우 달랐어요 근데 사진 공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이 더 이쁘니까요 아니야 애기 때도 이뻤어 <웃음> 세 단어는요 어, 사랑이 많은 인형을 좋아하는 애교쟁이요. 모든 삑삑 소리 나는 인형을 다 좋아해요. 음, 삑삑 이주세요 음, 코랑요. 입 주위에 우유 먹은 것 같은 하얀 털이 있어요. 이게 되게 귀엽고 이마도 되게 귀여워요. 아 요즘 이렇게 집에서 일어나면 저한테 이렇게 기대요. 만져달라고 그때 되게 귀여워요. 밤에 잠들기 전에 가끔 제가 잘 있는지 저 확인하러 오는데 그럴 때 고맙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다시 자기 침대로 가요. 확인하고 끝이 그냥 넓은 초원에 목줄을 안 하고 이렇게 막 뛰게 해주고 싶어요 자유를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치? 맞아요 제가 없더라도 좀 집에서 잘 있어줬으면 좋겠어 일할 때 되게 따라 나오고 싶어요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좀 속상해요 저의 첫 책임감을 안겨준 소중한 아이예요 제가 어, 혼자 처음 키워본 동물이기도 하고 제 애기이기도 하고 맨날 영상통화도 하거든요 <웃음> 일할 때 저한테 힘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입니다. 맞아요. 안녕. 응. 오늘 저 퇴근할게요. 저 고생했어요, 강아지인데. <웃음>